안녕 저는 지금 작업실을 가는 중이에요 점심을 먹고 작업실을 가는 중 날씨가 굉장히 좋네 요 차도 많고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네 녹커 버튼만 눌러 놓고 혼자서 정말 일상을 공유해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와 앞머리가 아주 셔츠 입은 날은 셔츠가 구겨질까봐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지 오늘은 이걸 처음 찍는 날이어서 좀 적적하니 나중에는 음악도 된잔하게 틀면서 짧게 짧게 드라이브? 하닌 드라이브 이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이제 거의 다 왔지롱 오늘도 두더지가 되어볼까? 두더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켜볼까? 이걸 켜니까 좀 보인다, 그치? 오늘도 작업하고 그리고 건반 연습하고 그래야지 주차를 해볼까요? 때마침 여기 자리가 있네요 주차를 해볼까요? 주차를 해볼까요? 주차를 한 방에 볼게요 주차를 해놨지만 한 방에 넣었지만 나는 1cm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네요 도착. 파이팅. 안녕. 오늘도 작업실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그래 거의 다 와갈 때쯤 켜가지고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씻고 머리도 안 말리 채 작업실을 가는 중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흐리 흐리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는데 다들 우산은 잘 챙겨서 나갔는지 다 왔다.헐, 벌써? 왜? 대체 왜?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불을 앞에 뭐지? 똑똑이, 똑똑이.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겠어 <놀람> 저분이 나가시면 너무 땡큐 안돼 저분이 안나가시래 <웃음> 더 깊이 안 내려가도 돼서 너무 좋아요 예 이런 걸 나이스라고 하죠? 저는 이제 주차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중이요좀더 얘기 하나 더 가요 저는 앨범을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많이들 보고 싶고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가 있는 승호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심이, 네. 공간이 우리, 우리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일 가득하고 아프지 말고 짧았지만 이렇게 또 차 안에서 드라이브하며 짧은 거리를 운전하며 브이로게안로로 브이로그를 찍어봅니다 음. 음. 안녕 많이들 아마 이걸 보면 차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? 제가 이 차를 산지 어, 오래 안 됐어요 정말 오래 안 되고 그리고 산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계속 패턴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새벽에 갔다, 뭐 아침에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약속을 간다거나 오히려 저도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차가 있는 게더 낫겠다고 이제 판단이 될 거죠 절약도 하고 진짜 택시비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큰 누나도 이 차를 많이 몰아가지고 누나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엄마도 올라오면 굉장히 편해해요 응. 엄마가 서울 오면 택시를 워낙 많이 타니까 엄마도 누나도 그렇고 또 차에 대한 에피소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 식당 사장님 차가 응. 그, 그 브랜드 아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 엄마가 이제 그때 막 저한테 뭐 설명도 해주고 그냥 좋더라?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, 내가 그래,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엄마한테 이걸 태워드려야겠다 해서 망설임 없이 이 브랜드를 선택을 했죠 엄마가 이제 옛날을 추억하기도 하고 <웃음> 주말인데 사람이 많네 주말이니까 많겠지, 그렇지? 빵에 아직 앞차가 안 갔는데 빵, 빵 당했어 조금 이따 갈까? 홍모에 산책 브이로그 한번 찍으러 가 우후, 저는 이제 또다 와가요 오늘은 좀 빨리 켰죠 다들 보고 싶네 다들 보고 싶어 두더지 됩니다 두더지 두더지 나의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? 있어요 감사합니다